울퉁불퉁 짐 몸에 일빨간옷을 입고 새콤 으도으으도으으으토토 아, <목소리도> 이거 봤요거디 이거 디 아, 이 뭔가 되게 아쉽다. 가비 <웃음> <웃음> 드릴 줘! 얘 휴가차 없었죠 아쉬운데? 어낼수 있나요? 없나요? 낼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 그래 와 미쳤다 필드 도란스다 너무 멋있어 힘들었다. 죄송한데 화영 지금 16박 16박 도전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 좀 할게요 여기 있어 아 휴갑채 <웃음> 아이고, 잠깐만. 야, 거잠만큼만야황금만큼만네 개도 한번 만들 어, 보고 싶은데? 안되나? 어!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기면 인정해 드립니다. 이, 어, 이, 이, 이, 이, 이, 나더 있는데? 뭐야? <웃음> 아. 야, 해산을추적으 하나만! 아! 안 돼! 해산물추 어디갔어? 아! 아! 나가. <웃음> 이판아 화교님 아유, 아유 제 운이 좋았네요 이거 아 까비 이거 맞을게요 그러면 됐죠 한번더 여기인데 이거 보였다 <웃음> 나이스 파티 맞췄고 아 영웅 먼저 쳐 해가지고 씨거번 아아! 영웅 세번 위노! <목소리> 뭐야 이게 돼? 이게 진짜 돼?